나왔으면 예를 네. 써주면 되고 제가 그렇죠. 진행형 형태가 나왔으면 예를 써주면 돼요 네. 그렇죠 예. 얘는 진행형이에요 예. 그러니까 얘네들 1,2,3,4를 다 다른 의미로 이해할 건 아니고 그냥 시제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시제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. 이 해석을 다 지우는 거예요 뭐 너무 지워서? 익숙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. 그렇죠. 이것도, 이번도 뭐뭐에 익숙하다고? 그 그렇죠. 이거는 뭐뭐에 익숙했다잖아요. 그렇죠. 익숙해졌다. 과거 시제, 예. 익숙해졌다. 네. 이거는 익숙해지는 중이다. 네네. 아. 네. 음. 아, 어렵게 생각했네? 네네. 뭐뭐에... 그러니까 이게. 네. 응. 음. 현재 시제를 쓸 거면 비동사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. I am. 이렇게. 왜냐하면 게시라는 단어 자체가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근데 네. 네.